반갑습니다 소름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6일 토요일 밤입니다 어, 부산이 조성에 이제 묶였던 지도 벌써 한석달 정도 지났네요 어, 근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주변 인근에 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집들을 팔고 싶어도 퍼뜩 팔리지가 않은 걸 지금 느끼고 계실 거고요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자금이 적당하다든지 어, 아니면 취득세나 어떤 그 주택수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조건으로 살수 있는 이런 입주권은 거래가 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건 취득세의 벽이 높고 이제 양도세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 기간이 짧은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사려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주춤거리게 되고 그리고 9억 이상은 대출 부분도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리니 그런 부분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데이터를 초롱부동산은 바로 요 뒤에 대현롯데캐슬 레전드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 데이터랑 개비 부동산의 최근까지의 3월 1일까지의 월간, 주간 단위의 그 어떤 차트 오름세의 그 색깔표랑 한국감성원의그 움직인 그 지수를 같이 한번 보고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간극이 어떻는지, 그 거래량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제가 멀리 폭넓게 부산 전체를 보기는 그렇고요. 푸분히또 전체를 좀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퇴근을 할까 합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KB 그 부동산의 그 차트인데요. 전에 제가 아마 1월까지는 한번 짚어 드렸고 그리고 1월부터 또 2월까지는 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렸던 적이 있어요. 추세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짧은, 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에 한번 그래프를 2월 17일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보면, 어 3월달에 들어서는, 어 이게 색깔이 연해질수록, 그, 매매 상승 지수 폭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산이거든요. 조금 줄어있는 게 보이죠? 어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뒤에 조정 지역에 묶였던 어 중구, 서구, 동구, 어 그리고 보면 북구, 사하구 어, 그리고 어, 하여튼 이런 정도 어, 연제구도좀사월에는 폭이 줄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어,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도 폭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진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영구도 꽤 줄었네요 사상구, 기장군 강서구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그러고 보니 아직은 상승폭의 색깔이 좀 짙어 있는 곳은 어, 해운대구,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영도구, 금정구, 동래구. 이 정도가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아직은 어, 그 상승의 폭이 조금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색깔이 연해진 부분이 훨씬 더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아. 열한 개 구가, 어, 그냥 보합의 색깔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 그, 매매 지수의 그 어떤 상승 폭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면, 요건 색깔이 짙을수록 위에 있는 것처럼 색깔이 어 이렇게 짙은 영역일수록 상승의 그 매매지수의 상승폭이 큰 거거든요 이렇게 크게 있다가 뭐강수구나 이런 데는 거의 뭐 3.25 뭐 어마어마 했었죠 요거는 3.25 는 해수 동남 년이 조정 묶여고 난그 이후에 어마어마했었어요. 이게 계속 12월 그냥 말 그때까지. 그러다가 여기도 조정 묶이니까 그냥 확 줄었어요. 그죠?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는 보합의 어떤 그 지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KB 시세는 요렇구요. 그 다음에, 그럼 감정원은 어떻게 돼 있나 보면요. 요건 감정원이에요. 감정원은, 어, 아까 이게 보시다시피, 어, 전에, 어, 상승의 폭이 컸던, 뭐, 부산 진구 1위 넘고, 남구 1위 넘고, 요랬던 어, 지수들이, 어, 전체적으로는, 뭐, 가장 뭐, 많이 올랐다 싶은 것도 0.43 정도에요. 0.43은, 남구가 0.43이네요. 어, 그 외에는 다 주로가 있습니다. 그죠? 다 주로가 있고, 어, 전반적으로 아까 kb 부동산은 거의 뭐 0.00까지 온 곳이 한 두세 곳이 있었는데 어여는 그래도 뭐 가장 줄어 있는 곳은 0.1 어, 0.07 0.06 0.05 어 이거 역시 중구 서구 동구 뭐 영도구 요런 쪽이에요 그죠 여기는 특이한 점이 어 영도구가 한국감정원에는 0.07인데 아까 그 kb 부동산에는 이게 0.28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좀어 상승 쪽에 있는 그 수치가 나왔었는데 감정원에는 그냥 좀 줄어 있는 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파란색이 있나요? 없나요?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다 상승인데 상승의 폭이 둔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부산 전체에 지금 큰 그림인데요. 어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예요 그러면 상승은 아직 하고 있는 큰 흐름이긴 하지만, 폭은 아까 둔화가 됐다 그랬죠. 3월달 들어서는, 3월 데이터에는 조금 그게 많이 좀 줄어 있어요. 그죠? 거의 11개, 12개가, 어, 뭐, 보합의 어떤 그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래는 활발하게 되면서 그렇느냐. 어, 요건 초롱부동산이 있는 바로 요, 뒤에 가까이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에요. 2021년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 이게. 어, 1월달에 봤더니 어, 그냥 8사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월달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1월달에 세 건, 2월달에 한 건, 3월달에 한 건. 어, 요 타입에 어, 2021년도 석 달간의 거래 총 개수는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5건. 이게 8사타입이 두가지 면적이 있거든요 요게 한건 합 해가지고 대연롯데캐슬레전드의8사타입 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체 거래건수는 6건입니다 6건 금액은요 8억 1500도 있네요 이게 얼마전에 지금 8억 1500이지만 어, 얼마전에는 뭐 10억, 11억까지도 매매 효과들이 나와있던 그런 그 타입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84.95는요. 8억 3천 산거는 가장 비싼게 9억이에요. 대출 규제가 아파트가 9억을 또 초과하는 것부터는 대출 규제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다 대출 금액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만 지금 거래가 됐네요 8억 9천 9백 8억 9천 8억 3천 이런식으로 거래 금액이 그러네요 대은 레전드가 전체가 몇 건인가 하면요 몇 세대냐 하면 3149 세대입니다 3149 세대에 8사 타입이 뭐 8사 A B C D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1, 2, 3월 전체 매매 거래 개수가 6건 입니다 3,149세대 6건 최고 비싼게 요 거래 안에 거래됐던게 9억이네요. 상거은 8억 1500이었고 물론 요건 2단지도 있고 1단지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최고가가 9억인데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금매들은 6건이지만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요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그럼 네이버에 나와있는 매물들은 10억도 있고요. 뭐 11억도 있고 12억도 있습니다. 심지어 호가는. 물론 8억 8천짜리도 있습니다. 8억 8천짜리도 있고 9억 5천짜리가 많고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금액들이. 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알수 있는 게아 기존 아파트는 정말 안 움직이고 있구나. 3149세대인데, 국민 국평 기준으로, 그냥, 어, 여섯 건이 거래가 1, 2, 3월 석 달에 걸쳐서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심각한 정도의 금액이에요. 물건, 건수에요. 그쵸?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물론 거래가 전반적인 거래는 좀 많이 줄었어요. 어, 전반적인 거래는 이렇게 좀또 많이 줄어가 있지만, 어, 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앞에 집을 지금 조정인데 조정에 있는 물건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집을 1년 안에 처분하고 그리고 전입까지 해야 비가세가 되는 거예요. 앞에 집이. 근데 이렇게 거래가 조용하면 내 집이 1년 안에 팔린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 기존 집에는 대출을 안고 그동안 샀었어요. 그리고 시세가 올랐어요. 시세가 9억이 되기 전에 예전에 뭐한 4억, 5억, 6억 이럴 때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살려고 하는 아파트는 내 집을 9억이든 10억이든 팔고 새로 또 살려고 하는 집을 그 비슷한 금액을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중요한 거는 대출이 훨씬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집을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취득세가 8.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 아파트는 이제 사고 싶어도 그림이 떡이 되어가는 그런 지금 수준인 거예요. 대출을 하지 않고 앞에 집을 1년 안에 비가세로 팔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거래가 되겠나 안 되겠나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래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사실은 이게 또 열려있는 투자의 어떤 그 영역이기도 해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좋아 언젠가는 이 정부가 뭐 조정을 풀어주겠지, 아니면 뭐 대선이 있고 나면 정권이 바뀔지도 몰라. 정권이 바뀌면 조정 풀리고, 뭐 양도세율도 좀중가가 내려오고, 취득세도 내려올지도 몰라. 뭐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엔드. 지금은 짧게 1년 안에 아파트를 사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1년 대신에 조합은 입주권을 관리처분 난 지역에 조합은 입주권을 사게 되면 일단은 취득세가 그냥 4.6%로 끝을 낼수 있어요 취득세를 중과가 아니고 8.4% 뭐 13.2% 이런 게 아니고 어 일단은 4.6%로 으살 수가 있는 물건이 있고 2주택 3주택이라도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엔드 한 2년이 지나면 이 입주권을 그냥 팔면 중가가 아닌 일반 세율로 팔, 수, 팔 수가 팔수 있고 입주권을 팔려고 하면 그리고 재개발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단계단계 프리미엄이 움직이죠. 입주시기가 다가올수록. 어, 그런 시점에 장점이 이제 있고 어, 그리고 엔더. 그 입주권에 내가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입주권을 사두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집 하나 갖고 있는 이 집이 1년 안에 안 팔아도 완공 후 들고 있는 입주권이 완공이 되어서 그게 입주를 해서 완공 후 2년 안까지 지금의 집을 팔아도 내가 실거주로 1년 이상 새로 완공된 그 입주권에 입주만 해서 전세대원이 그 요건만 충족을 하면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혜택이 크지 않나요?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예요. 물론 재개발 지역의 진도가 빠른 지역 그런 곳은 앞에 현재 살고 있는 기존 그 종전주택을 그 종전주택이라 하거든요.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차치하고라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8.4%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재개발 지역이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철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철거를 앞두고 있고, 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온천 4도 있고요, 대연 3도 있고요, 레이 카운티도 있고요, 양정 1도 있고요, 곧뭐 관리 처분인가를 뭐 눈앞에 두고 있는 양정 3구역도 있고요, 많아요. 연지 어반파크도 있고요, 어뭐 대연 비치도 있고요, 대연 4 클라센트도 있고요, 많아요. 어문뭐 3구역도 이제 삽싱인가가 났죠. 아, 그건 아직 관처전이네요. 오늘 제가 저녁에 아까 뭐 계약서를 썼던 엄궁 3구역도 거기도 철거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뭐 그런 지역도 있고, 진도별을 놓고 보면 제가 미처 지금 생각이 다안 났어. 그렇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안에서 얼마든지 어, 자금을 운용을 하고 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큰이 아파트의 흐름은 어, 끊긴건 아니지만 하락으로 돌아선건 아니지만 어, 옆으로 보합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어떤 매매지수의 흐름은. 어, 이걸 뭐 하나의 그래프로 잠깐 이렇게 뭐 나타내본다 하면요. 어, 예를 들면 어, 요게 이제 뭐 차트에요. 차트. 차트를 놓고 보면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다가 지금은 매매지수가 옆으로 행보를 하는 지수인거죠. 이러다가 뭐이 어느 시점에 다하락으로다 탁탁 끊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진짜 집을 뭐 팔아야 되는 어쩌다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급매가 아닌 사람은 매도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되다가 다시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유동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 시장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고 있는 이 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가지고는 똑같은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출 규제와 어떤 취득세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어, 판다하면 내 원하는 금액 다 되는 금액으로 원하는 금액으로 11억이든 12억이든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냥 팔려면 팔지 뭐 이런 정도의 그게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 레전드에게 보시면 금매는 어 올라와 있는 실가가 전신에 뭐 8억 3천, 8억 9천, 9억 다 미만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10억도 있고 9억 5천도 있고 이금액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매 한두 개들이 있지. 이게 지금 현재의 부동산 거래 현황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고 어 부산의 큰 흐름은 뭐 하락세가 아니고 완성된 아파트가 사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중에서 어, 내 자금선에 맞는 걸 찾으셔야죠. 아까 오늘 음궁 3구역을 사신 그분은 이주택이세요 이미 매수하신 분이. 근런데 어, 프리미엄하고 매매가를 다 합해도 2억 5천 몇백 정도였어요. 매매가가. 어, 그래서 이주비성계안 받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자금 범위 안에서 그냥 홀딱 그냥 대출 없이 사시는 걸로 해가 사신 거예요. 집한채다 사는 금액이 3억 한 4, 5천 선이더라고요. 그 정도는 몇 년에 걸쳐서 나가는 돈 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걸 결정을 하셨고 어, 그런 물건이 부산에 있습니다. 초롱수장 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음한번 언제든지 오시면 그런 부분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완성된 아파트 안에서만 어, 내가 움직일 걸 찾아야지 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 마세요. 맞는 거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또 재테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지 매물도 있고요. 초롱에 오시면, 아까 3억 한 1, 2천 정도로 살수 있는 매물도 한 두세 건은 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원하는 지역에그 눈높이에서 뭐 금액을 놓고, 지역이 눈높이에 뭐 맞지 않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곳은 돈을 더 준비하시면 되고, 맞춰 드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거는 오히려 지금도 관망을 하셔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보합의 주식으로 치면 이렇게 열 십자 그런 차트와 비슷해요. 이게 상승으로 뭐 털지 하락으로 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그거에 있기도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존 완성된 아파트를 사시는 거는 근데 재개발 입주권 철거된 걸 사시는 거는 이건 시간이 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례율이 지금은 또 높게 이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검토를 빨리 해보시는 게더 맞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업로드를 해드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예약하시고 소령이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거래가 제법 되고 있습니다.